내가 70% 먹었어. 니가 90% 먹었어. 약간 10%. 쟤다 기꺼 Hello, Xin chào mọi người. o lại là Lee và Chun đây. Đây là chuẩn bị một cái list đồ ăn hai đứa. m u n c 여기도 썸네일이 썸네일이 썸네일이 이 썸네일이 썸네일이 썸네네일 i 썸네일이 썸네일이 썸네일이 썸네일이 썸네일이 썸네일이 썸네일이 응 r i n k n n g t s 오빠 파어어어 말이 무슨 뜻니 i 오빠 사랑해 đúng k h <laughs> 자, 국어이 욕적으로 짜짜이 t r 거야 i i t 잘 r t i 다 c c 이거 m n 이 I 기 귀엽다. 귀엽다. 귀엽다. to talk to you, b t I a t t o a l k to you, b u n s e w t o o y u c a s h y 아, I t o I w a n y I n o talk to the, but 음, t 롤바에, 었어, you. t u I a n t I a n o t a n o t k a k to you. I w t to t a l a I a a o I 나랑 똑같아, 나랑. 응, <웃음> 너, 여기 되게 유명한 레스토랑 있다고 해서, 이제 간 중입니다. 내가 보고 <웃음> 엄청 유명한 식당인가? b y 바 bye. The next one is this one. Yeah. Uh, But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 a t a t t What? What? a w h a w <laughs> you have extra c r e d i No. Okay, I just use uh, the thing that I didn't tell you, okay? And now you eat, and I tell you, and the more the reaction. How a o n I'm a n I'm h o a i n o n I'm not a i not a n I'm n t a m a i t a I'm t a man. I'm n o m n n o n i n o a man. I'm not a n o t a man. I'm not a i t a m n I'm not a a i not a t a m m n o m m i i a n n a 맞지 릴렛칫? 현 방금 네. 로살 음식을 먹었는데 그 재료가 지렁이 비한건데 맛은 있어요아 아, 진짜 리아 감사합니다 이제 딸국먹을 자기야 너희 어떻어 너무 좋아 봉지 마 너희보다 더 좋아 특수해 하노이 너무 맛있어 30%의 뭐라을고오아 음. 그거 0다치도 다치고, 우리도 다치고, 우 아, 도다도 다치고, 우리도 다치다리다고 우리도 다고 우리도 다치고, 리도 다치고, 우리도 왔는데 사람이 많지 말이야. 그럼 어떻게? 먹어야지. 이제 메뉴가 세 가지 파는데. <목소리도> 파이남, 파이피, 더 미디엄, 웰던 이런 뜻이라고. 이거는 친, 젤더리 파이 나는. 우리가 백종원 맛집이네. 진짜 거지만 하나도 안 보태고 맛있다. 그 국물이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특이한 맛이 강하지 가 않습니다. 진짜 어찌보면 순수한 고기 국물 맛이 나거든요. 그맛 말씀해. 어쩐지 사람 너무 많아. 뭐 한국 사람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도 많고 다른 외국인도 많고 여기 옆에 보면 다른 외국인도 많고 오서도... 정말 맛있 진짜 너무 많아. 고기 너무 많아. 저타이타이나기지하주 아, 와가지고 이미 다 먹어버렸지, 뭐야. 맛은 맛은 있네. 여기가 여기 이제 보이지 어, 타이나무라는 메뉴를 시키면 땀이라는뭐 편육을 주는데 양이 엄청 많아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타이나무 시키면 되고 그냥 더 심플하게 먹고 싶다 치는 시키면은 만숙이 나오고 어, 타이를 시키면은 단숙이 나온다고요 단숙. 막걸리. 막걸를 시키면은 이런 이제 빵을 주는데 국물에 찍어 먹으면. 이게 그렇게 맛있지 뭐야 정말맛 <웃음> 오래 담가주도록 더 맛있어 내 웨이트는 싫다 그럼 뭐못먹는거니 오빠랑 같이 있어 왜 핸드폰 쓰세요? 야 <웃음> 또? 여자란 말이지 <웃음> <웃음> 다들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가. 막걸이, 마꼬이, 막걸이를 잊지 마세요. 자 어디가 이제? 아이스모어. 뭐. 크림. 파도 스페셜. 하노이 아이스. 파노이 아이스 크림. 여기가 저 야주이 맞지? 저 야주이. This means that so many so long time, and so many c e l e r a t i o n And we get a gem ice d r e a m Good restaurant이랍니다. Restaurant. Yes. 또 <웃음> 가면. <웃음> 그러니까 가정으로부터 전래된, 그러니까 비법이 있는 집이란. 근데... 제 여자친구는 베트남 다낭 출신이에요. 사실 홈타운은 더 시골이에요, 더 시골. <웃음> 근데 하노이가 교통도 엄청 복잡하고 오토바이도 엄청 많아서 힘들어 하네요 아들 네, 너 집이 최고지 뭐. <웃음> 나는 군계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은 언제나 어 <웃음> <맞네. 웃음> 너 저거 먹으려고요거 g 거야? 저거 먹으려고또 g r a 거야? 맞아. 여덟 focusing t h 이거 갖다 f o 라고 이거 갖다 배로. 어 이거 다육고안 먹어. 나 그거 먹었어 안 먹었어? 먹었어. 조금 먹었어. 네가 70% 먹었어. 나 90% 먹었어. 약0너그 비디오 찍었냐? <웃음> I respect the Benamine, the food Canada, eat the fish, seafood, and the something, the t h e e t h e a n y t h i n g i e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알려줄게요야 <웃음> <웃음> 이거 롱라이크 크레이지도 포러스 아니야? 미친 야 끌까? 하오롱더 <웃음>